사이다! 빡빡빡빡빡 구동 똥구동 하이구 반갑습니다 페스티벌 조작경기 B가 찾아왔습니다 B의 우리 수문장 더원형님이 나와있고요 오늘 이들의 결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동일한 계정조건으로 오늘 들어가 볼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확실나 봄이랑 해우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멋진 결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장비 미적용입니다 자, 결투에 들어가는 페스티벌 도장 B입니다. 이번엔 장날 킹이 전투력 측정을 위해 나와 있습니다. 킹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모든 킹을 다 두드려 패고 있는 비델입니다 그럼 물론 킹의 여친 우리 페이엘한테아사발리 제대로 찌질 두드 맞았긴 했지만 어쨌든 킹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봐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봐봐. 삼성 붙어서. 자, 싹! 빡빡빡빡 와, 우 오늘 장난킹 몇집 좋잖아요 근데 와, 대단하네 장난킹 어쨌든 삼성으로 가게 됩니다 방출은 없지만 어쨌든 가디언 반치 3만 5천원 밖에 못 나옵니다 예여게 그러나 심연필살기를 준비한 장난킹이고요 장난킹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연필살기가 나오게 되겠죠 파크다우스 운 각오해, 각오해. 싸이 빠싹! 그래서 3만 5천 때리면서 장판이 깔렸고요. 장판 착 돌면서 먼저 차크닥 타격! 아~ 그 정도 타격으로는 끔찍하지 않는 비델리! 비델리 삼성기가 떴기 때문에 삼성기 가오선시대니다쏙아 붕상! 뚱상! 자 7만 8천 나오고 있고요. 자! 킹! 오, 와, 야, 제법, 제법 몇 석기 잘 때렸다, 이에 장판 한번 더, 차, 크닥! 와, 안 됩니다. 자, 지금 킹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막 삼성 또 나오고 했는데, 한번 보자고. 팡! 수오오키스카 오! 77,000. 그리 터지면서 킹이 터집 보고 있습니다. 킹은 비델리한테 까불지 <목소리> 않는 걸로. <목소리>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처형 절드전입니다. 처젤이 의외의 또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예. 의외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뭐, 보통 좀 서브에 많이 있는 친구지만, 1인기가 워낙 세가지고 도장을 자기가 막아내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봤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들어가게 됩니다. 처젤, 절삭! 두두두두두지요! 24,000 나오고 있고요 자, 엘리 이성 떴습니다. 추싸요, 얍! 빡, 빡, 빡, 빡! 자, 47,000. 자, 처제 삼성이 떴기 때문에, 어, 그리고 필살기 대치 상황이었군요. 필살기 사용 불가능도 필살기 견제에, 우리 지난번에 투표 투표, 댓글 반응들을 봤는데, 필살기 견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필살기 견제로 사용해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살기 대치 시에 필살기 견제기가 있다면 견제기가 우선시된다는 법칙. 자, 여기서 삼성이 나가게 되었고요쑥 쏘요, 똥, 왕. 오, 끝이가? 뭔데 이거 팔만 살짝 사... 필살기 다찬 상태에서 굉장히 세게 찍어버렸습니다 와 애가 막 몸이 찌개지 붙는데 이거는 또한 명의 강자이지요 젤디의 스승 큐 자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큐 자크도 절삭을 굉장히 강하게 잘 때리 가지고 위에 막 강자들이 잡아내는 모습이 어? 종종 보였었습니다 자5 9 0 0 0 나오고 있고요 자두개다1성 일인기라 가지고 성이 우선시 됩니다 높은 성이 자툭삭 결삭 꽉 5만 총. 5만 총. 역시나 절삭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델리 또이성 가게 되겠고요. 싸져요. 빡시, 빡시, 빡시, 빡시. 4만 0천 와, 세다, 진짜. 어, 세이다. 자, 필살기 대치 상황. 이성 필각이 나가게 되겠죠요 삭! 숭! 쏭! 3만 하면서 필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델리 1성. 빡, 빡, 빡, 빡! 자, 3만 1000 나오고 있고요. 야, 이게 설마 필살기 대치 상황이라 필, 깎이 우선시 되겠습니다 초확격 17000하면서 필살기를 깎고 있고요 비델리또 1인기 나가게 됩니다 사이드 빡빡빡빡 자, 요거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필살기를 좀 써주셔야 되는데 예, 엘리가 계속 필살기에 참으로 해서 AI의 법칙에 따라 필깍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필깍 수압 19000 끝납니까 이거? 자, 엘리 삼성기가 나가게 됩니다 구동구동 9구동 <웃음> (9만 7 0 0야어 진짜 강자는 이름입니다 비둘리. 자, 계속해서, 계속되는 싸움. 로멜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로멜이랑 스페셜 매치를 한번 붙은 적이 있긴 한데. 자, 그 뒤로 진정한 승부를 가로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빠바바박 32,000. 자, 로멜 삼성이 우선시대, 어? 오히려 이게 독이에요, 자기한테는. 어쨌든 삼성이 우선시대는 법칙으로 돌진기가 톡톡톡 나가게 됩니다. 27,000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자, 비델, 스윗! 빡, 빡, 빡, 빡, 나가고, 와, 랭업을 시켜주고 맙니다. 로멜이 이제 끝나버렸네. 이러면서 삼성기가 나가게 아, 되겠죠. 삼성 다니기, 빡, 빡, 디비전이 팩. 필살기 예지 두칸 생성. 피 비델리는, 아하, 비델리야. 싹, 펑스펑스펑스. 너 죽여야 돼. 남편을 죽이지 못하면 네가 죽는다. 이 말이지. 피 비델리가 두 단계에서 딱 하나, 어, 한계점이 있다면 필각이 없다는 거. 깡크당,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로멜한테 두번 다졌어요. 두번 다져서. 이 남편은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아요. 암멜한테도 안 됐고. 자, 이사운도 볼만 합니다. 엘리 대 엘리. 비델리 대 여신 엘리입니다. 자, 좀더 공격적인 비델리와. 굉장히 서포터적인 요엘입니다. 확 톡톡톡톡 자, 일단 딜에서는 당연히 비교불가겠죠? 자 삼성이 우선시 됩니다. 툭! <놀람> 우와! 이 겁나 센데? 바로 부활을 뽑아버렸어요. 자, 오늘 기절기가 안 붙네요. 기절기가 톡톡톡톡 여엘 끝납니까? 끝납니까 이거? 자 갑니다. 나약한 나 자신은 잊고 싶어. 난 강력한 딜러야! 빡! 와 난 서포터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어떤, 나도 원래 딜러야 멈춰! 자, 계속해서 다음 연속, 연옥반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연옥반의 근력이고 나발이고 간에, 뭐 어쨌든 뭐, 삐델리는 속성, 뭐, 상성으로 지금 뭐, 자기를 어떻게 할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삼성 쇄도로, 뭐 어, 어, 뭐고, 이거? 팔4 0 0 강인한 육체 우리 연옥반한테 강력한 딜을 꽂고 있습니다. 하트 크래셔. 조조조 35,000 자, 비단 일성으로 더 가볍게 한번 스파이럴 라이크 2만0켠 자, 이게 필살기가 많이 차 있어가지고 기포 피해가 좀 세게 박힐 예정이긴 합니다.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웃음> 자승 선물이라고 호도독. 예, 43,000. 아무래도 세게 박힌다 해도 전체기다 보니까 그때 카킹하고 싸울 때 같은 그런 느낌 좀 나쁘는데. 자, 갑니다. 야, 연반 오빠, 그 정도로 어떻게 퉁크당 성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랑 뭐 라이벌인이 어쩌면 싸우시던데 저한테도 찌발리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소생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때리셔야 될 텐데 못 죽일 거예요. 아마 파일이 없거든 지금. 뽕! 6 4 0 0 만약에 엘리가 버프를 받은 상태였다면 몸이 터졌겠네요. 파일 터졌을 테니까. 근데 엘리가 버프가 없는 상황. 이 회색 버프는 파일에 포함되지 않죠. 끝납니다. 꽉꽉꽉꽉. 어, 꽉, 꽉, 꽉. 안 끝나네? 역시나 그래도 언데도 오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승길 선물이라고 찾아작 하는데. 저승길을 안갈것 같고, 오빠가 저승길을 가게 될것 같습니다. 오빠 수고하셨어요. 어, 앞으로 우리 남편한테 싸우고 싶거든랑 저한테 먼저 허락 받으세요. 미남스러 아, 광우림 노노해. 나도 원래 딜러야. 멈춰!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 드론! 원! <웃음> 도우형님이 나타났습니다. 선물도 도원형님 투급을. 거미 누가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아, 광어림 노노해. 멈춰! 오, 서로 패는 서로, 어? 비델리가 사기를 더 많이 쳤어요. 네, 도원형도 잘 나왔긴 한데, 비델리가 훨씬 더 사기를 세게 쳤고. 크잇! 깡쓰덩! 마 83,000! 이거이 바로, 어? 멈춰! 뿍, 뿍, 뿍, 뿍, 수고 62,000. 중년의 힘을 보여줍시다, 형님. 저 자식, 저거 필살기 만들었네, 벌써. 필살기가 준비가 되었고요 자, 더원형 깡 3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 형, 안 돼. 우리 형, 야, 이걸 견딜 수 있나요? 야, 또형 기분 나빠질라고 그는데 비델리야. 야, 안 돼! 아, 오케이, 견뎠어요. 자, 하하하하하. <웃음> 아, 광어림 노노해. 멈춰! 니 소생이 있니? 소생이 있니? 자, 이거 오늘 영상각 나올 수 있다. 소생이 있어서 한번 살아난 걸한번더 찍어 누르는 그런 오늘 멋진 장면 한번 연출될 수 있습니다. 1080%의 절명입니다. 피알 PR... 살아남을 수 있겠니? 소생이 있다고? 정하는 건 누구다? 정하는 건 우리 형이야. 꾸크닥 썩거닥! 살아났네? 팍! 썩거와 야, 이거는 형님, 제가 존경합니다. 형님, 아, 존경합니다. 야, 안멜도 잡은 비... 아, 광어림 노노해. 그 소생까지. 아, 광어림 노노해. 자, 채팅 여러분, 패스 도장 깨기까지 재밌게 해봤습니다. 피델리뭐더 해볼까?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댓글신청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굿 바이.